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품의 품은 소서라는 곡으로 코드 반주 레슨을 한번 해볼게요 네 많이 알려진 곡인데요 아, C코드로 네. 간단한 16마디 곡이에요 주요 3화음인 1도 화음 C코드 4도 화음 F코드 5도 화음 G코드 그리고 2도 화음 D 마이너, 3도 함 E 마이너, 6도 함 A 마이너 코드가 나오고 다른 D 코드가 하나가 또 나옵니다. 네, 한번 네 마디씩 한번 볼게요. 어, 일단 C 코드로 두 박자, 그 다음에 G 코드 베이스 B로 두 박자, 그 다음에 A 마이너 네 박자. 네, 이 간단한 매우 자주 나오는 코드 진행이죠. 그냥 C코드 4마디였다가 네 A마이너로 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G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G가 베이스 내려갔다가 A마이너 내려오는 경우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베이스가 순차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, 전위가 이럴 때 아주 빛을 발하죠 그 다음에 F가 나오죠 그 다음 D가 나오고요 Gsus4 해결 예, 요거는 F코드에서 G로 가는데 G장조의 5도 화음인 아, D코드를 빌려왔어요 차용화음입니다 F, D, 그 다음에 G 네. 이 D는 G로 갈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다른 코드로 가면 되게 이상해요 예. 어, 근데 D를 그냥 쓰지 않고 전위에서 F# 베이스를 썼어요. 이유는 F 다음에 반음 올라가고 예, 역시 베이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위가 되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선율은 거의 비슷한데 그 다음 단에서는 베이스도 전위를 또 했어요. Dm7 G코드 네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후렴 부분은 두 박자 땡겨 나오는 요게 되게 많이 나와요. 예, 네, 요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아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. A마이너로 내려가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. 악보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A단조 A단조의 5도 화음인 E코드를 살짝 빌려올수도 있어요 주-푸-매 이런식으로 여기선 좀잘 안어울려요 왜냐면 솔이 주선율이기 때문에 솔샵이 들어가는 코드를 쓰면은 이렇게 부딪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다른 노래에 어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식으로 많이 들어보셨을거예요 예, 이것을 더 복잡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어쨌든 노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. 주, 품, 여기서 베이스를 하나 더 내려가도 돼요. 베이스를. 그러니까 A 마이너 두번칠 때, 한번더할때 베이스를 내려가도 됩니다. 품, 으, 서, 서스포 나왔다가 해결. C코드의 베이스 E 이번신는거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코드를 바꿀 수 있어요. 아 바꾼다기보다 어 이걸 하나 더 넣는거죠 능력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베이스를 하나 더 내려가도 돼요. F 다음에 D마이너가 나오기 때문에 능력에 능력에 발로 덮푸 수성... 네 후렴 가봅시다 거친 파도 날양해 거의 비슷하죠? 처음에 어진 파도 할 때는 베이스가 E예요. C코드에서 그 다음에 F2, G2, 다시 C로 가는데 c s 스포가 나와요. 물론 다른 악보는 좀 다르게 그려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가진 악보는 시와 참이거든요. 네, 그 다음에 주와 함께 나라 오르리 F2번, G2번, A마이너가 나왔어요.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다시 씻었음 그 다음에 잠잠하게 여기는 G의 베이스 b 를 썼네요 그 다음에 F 베이스 A 그다음 다시 G 베이스 B C 다른 악보은 이렇게 안그려져 있을 것 같아요 뭐 C 베이스 E 이런 식으로 써있는 경우도 있던 것 같아요 잠잠하게 그 다음 F G, 그 다음에 G 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더 일반적인 코드 진행의 느낌이 되겠네요. 네. 여기서 또 새로운 거 한번 해볼까요? G가 나올 때 베이스를 A로, F로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거는 근데 그 다음에 E 마이너가 나올 때좀더 유용해요. 좀더 많이 쓴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를 뭐 G코드의 세븐 요거의 전위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근데 이 곡에서는 어울리지 않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안 어울리죠 그냥 그냥 가는 걸로 할게요 여기에 a 마이너갈때 A 마이너 한 박자 전에 A 마이너 아이단 조의 오도화음인 e 를 살짝 빌려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해 볼게요. 악보에 아, 기입된 잠잠이 고도는 이이거보다는잠잠도는이고 보리라. 보리라. 이게더 마음에 드네요 네. 음, 는이도 고도는 이 고도는 이이외에부이고도도 하나 나도고요 내가 고속는이도 하나 넣도수도있겠고도 네 코드가 뭐한 마디 두개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는 곡이라 네 한번 다뤄봤어요. 뭐 네. 어떻게 보면 좀더 급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코드를 자꾸 자꾸 바꿔야 되니까. 네 이런 곡 여러 번 다뤄보고 내가 노래할 수 있을 만큼 잘 치게 되면은 어,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. 네 이거 한번 해봤고요. 음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. 네 이번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다음 레슨 때 다음 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